음, 음, 음, 노르웨이로 출발합니다. 덴마크 무슨, 뭐, 지역? 캠핑장에서 출발합니다. 페리 타고 노르웨이 갑니다. 노르웨이 크리스티 안산, 크리스티 안산이라는 곳에 가서 크리스티 안산이라는 곳을가 거예요. 저희는 처음으로 오늘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하길 예정이어가지고 숙소 정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차박하고 일찍 새로운 저희 캠핑장으로 떠날 겁니다. 따라 어디 사는데 잘할수 잘할 있겠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어? 보지는 <웃음> 이케아 주차장입니다. Yes, 이 n 아 이케아, o 케아이케 s p 케아이 s p l e a s e 아이케 s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 이케 y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 이케 이케아, 케이케 이케아, 아이이 <웃음> 저희 이제 컬러 라인 페리 승선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페리 페리 어, 페리 이거를 <웃음> 음.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껴준대요차 그거를 조이게 차.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저희가 여기 5시쯤 도착했는데 지금 7시 50분입니다 드디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8시 11분입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찍 와서 그런지 우리가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도. 타, 사람 타는 것처럼 타고 내리네. 지금 이런 스타일은 지금 굉장히 거의 이민 가는 스타일, 피난 가는 스타일이네. 그럼 일단은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좀 보시도록 할게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노르웨에서첫 박을 출발을 마치고 지금 이제 9시 56분 네 지금 9시 56분까지 뭐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굿모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케합합니다 이렇게 이케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여러분 이케아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서 걱정했더니 글쎄 요마 맞은편에 캠핑카가 너무 많은거예요아뭐들이 어떤식으로 기 네. 요렇게 저기도 네. 이쪽에 있던 캠핑카몇팀 갔습니다 아 출발하셨어요 행 가서 돈도 뽑았어요 사크나오이 연어가 이게 연어겠네 땡큐 땡큐 거의 한끼한끼 그런 게 색상 들 그러네. 뭔가 확 터졌다 자연 속에 맞지. 뭔가 어 가로막은 게 없고. 뭔가 다 뭔가 자연 속에 터져 있다, 왔짜노르웨이가 비가 옵니다. 어그 밑으로. 웅비야, 어디 가니? 설거지 <웃음> 여러분 밥 먹으면 설계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전에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 남편은 우산을 쓰고 갑니다. 우산은 부인이 어야 돼요, 항상. <웃음> 저희 빨래가 건져되고 있습니다. 야, 야. 라면, 그, 몸이 안 좋은데? 라면 몸이 안 좋다니까? <람> 여러분,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 노르웨. 캠핑장에서 참새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응. 네, 토끼. 니가 뭐하노? 너풀뜯어 먹고 있니? 야, 니풀뜯어 먹고 있나? 쫓겨난 게, 쫓겨난 게거어 어이, 어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오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막 깔아놔 들은 것 같아요.